f m o of a h o r d c o r e Faggot! 그러면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아주아주 바로 바로 아주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해물 짬뽕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딱한 번도 이렇고 댓글을 보면서 오늘 컨텐츠 추천을 얻어가려 해주셨을까 하다가 딱 봤는데 형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해물 짬뽕 만들어주면 안돼 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꽂혀버렸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곤 한답니다 네, 군소죽배구요 어떤 사람이 지금 50일째 계속 부탁하고 있는 이들안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바로 헤루즈를 한번 가도록 할 건데, 밤에 가야 되거든요.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 e t 진짜 혼자 가기 무서운데, 이랬기 내려가야겠다. 야, 가자. 가자, 인사해.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곰파인분들은테 인사 못해 자, 여러분은 롯나게 오랜만에 제가 항상 헤루지라는 것으로 와 파도가 롯됐다 오늘 아침에 파도 없었는데 여러분 밤에 롯나 심해졌는말롯데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우 쉣더팩 여러분 원래 오늘 닥친 대로 헤루즈하려 했거든요 제가 닥쳐지겠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 한번 잡아볼게요 뽀찌 절로 꺼져있어봐 아 미안해 미안해 가지마 가지마 자 여러분 저기 생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항상 악어지게 가져오다가 저 오늘 뜰채거든요 뭔가 느낌이 뜰채빼리더라 자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진짜로 와미친네기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속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닥친들어성 개새끼다 자 일단 성게 한번 따볼게요 따자 어, 오케이 바로 잡았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 성게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게이 안에 알이 차있을 시즌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알이 거의 없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요 까면 또 조금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자 이랬기 왔다가 버려버려 그리고 방금 뭐 봤는데 저거 보이세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일로와이 해삼네기야 근데 여러분 어, 물총 쏜다 찍찍찍찍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왜안디어리바 분이 못하네 자,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렉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차마 이거 먹을 수, 이거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하여 버려. 부모님 모시고 와. 뭐야? 아, 해삼이 또 있네. 저기 또 보이시죠? 해삼. 지금 해삼이 굉장히 많나봐요. 근데 전부 다 렉기 해삼이라 큰거 있으면 가져갈게요. 자, 어차피 여러분, 닥치는 대로 해루질 꽃은 돌게렛기입니다전돌게렛기만 잡으면 되거든요? 일단 성게 한 마리 더 챙겨야지. 아자 하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자, 일단 성게 두 마리.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닥치는 대로 해루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루질 짬밥이면은 어떤 돌에 먹어날지 대충 알아요. 자, 일단 이돌 밑에 꽤 괜찮은 놈 살고 있거든요? 보세요. 얼굴 좀 보자 자해 보시면 저 무슨 개야? 개 아니야 이거? 어 솔방울 리발 아무놈도 안 살고 있어 예를 도돌게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열어 야 진짜 돌게 없는데? 에이 거짓말 안 나오겠는데? 오 여러분 먹을만한 해삼입니다 옐로 아이 먹을만한 렉이야 여러분 이 해삼을 보통 생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해삼 떡볶이 할때 쫄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론나게 맛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레기 바로 킵할게요 던져서 들어갈려나? 슛아리발어오들어오어넌내거의 리바... 오, 운명이었다 리발렉이야 이러다 해산 파티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산만 몇 마리 본 거야? 아 이런 납작한 돌이 진짜 많을 텐데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해삼 보이세요? 지금 작아서 안 잡을게요 저기 해삼 또 있고 여기 한두 발장만 가면 저게 해삼 크다 여기 뭐야 여기도 커 아니 지금 해삼 시즌인가 봐요 여러분 자 여기 해삼 바로 옆에 여기 또 해삼 있습니다 쟤는 손으로 잡아야겠다 잠시만요 손이 젖을 것 같은데 잠, 잠시만요 지금 야자수에 물 주고 있거든요 어이 리발레기야 물짓고 있구나 그래도 소용없어 버려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근데 저거 뭐야 리발 또 있어 여러분 지금 해삼 금어기 아니에요 지금 다 잡아도 되는 시즌이에요 해삼 금어기는 7월 딱한달 동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요 적당히 먹을 만 할게요. 저 지금 여기 와서 해삼 만 7마리 봤는데 이 리발 이거 정상적인 거 맞죠? 몰카 아니지? 일단 뭐 3마리 있는 가스 리포이널 오우야 물 줄게 물 공기 먹어 해삼 이제 걸을게요 어? 돌개다 돌개 돌개 여러분 바로 왔습니다 오늘 완전 회전해아이게 돌개가 지금 이 뜰채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 눈치가 롯나빠를 거예요 옆에 살짝 두고 발로 끝났다 이래 기렇게툭 건너면 알아서 들어오지롱 와 여러분 오늘 약친대로 해루지 아주 개쩝니다 들어가 이래 이야 사이즈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뭐 짬뽕에 국물을 내기 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 신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돌개들이 활동할 시간이라 그냥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건 뭐야? 이게 망독 종류인데 돌팡망독 새끼 같아요 보이시나요? 잡아볼게요 잡았다 열어 열어 열어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얘가 저번에 키웠었는데 제가 키우던 우럭한테 먹혀가지고 아 얘는 솔직히 무슨 맛은 안 나게 다 버려 꺼져 꺼져 꺼져 구독자분들 보여주려고 잡아 뭐야 돌개 또 나왔네? 아이 이리 들어가겠다 일로아일로 아, 들어가겠다 아 이렇게야 지금 벌써 백 했죠? 그럼 이렇게 눌렀어요 지금 오케이 나왔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웃음> 와 <웃음> 여러분 오늘 개 돌개밭입니다 돌개밭 자자자 자,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금 시작한지 얼마되 됐다고 성과가 이래요 너는 뭐 쓸데없는 고동이있다거안 잡을게요 그냥 돌개래기장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기 물고기인데 저런 물고기 도한 마리 너무 괜찮은데 제가 잡을지 못할 것 같아서 망상어 같은데 아눈치챘다리발레기 이렇게 되고 여기서 몰아야 돼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혼동시키는 지금 노래 부른 게혼동시키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한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잘가 꺼져, 리발렉이야? 여러분, 소름돋는 거 말씀드릴게요. 앞에 해삼 보이시죠? 여기 해삼 보이시죠? 크다. 가져가야지. 한 마리만 더 가져갈게요, 여러분. 일로 와, 이렉이야. 야, 이 성과가 벌써 여기에다가 해삼 한 마리가 또 들어가네. 펀치. 이돌한번 들쳐볼게요. 열어. 돌 개렉이야? 거기 있니? 어, 없네. 요새 돌개들 돌들면 없나 봐요. 야, 이차 미쳤다. 여러분, 여기 해삼 두 마리 띵띵 보이시고, 여기 앞에 또한 마리 보이시는 좀 큰데, 또 고민되네, 리발 욕심쟁이. 자, 눈앞에서 꺼져라. 어우, 성게 크다. 오늘 성게 따위 안 먹지. 야, 여러분, 블랙 해삼입니다, 블랙 해삼. 여 보세요. 와, 이 블랙 이거 멋있다 버릴게요 블랙 해삼이 있나 리바 그냥 막 이름 부른 거예요 요큰돌 이거는 진짜 안해 100% 있는데 잠시만 오랜만이다 리발레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제가 요새 군소 컨텐츠 안해 왜냐면 지금 군소들이 큰 개체가 거의 없고 지금 이렇게 다 새끼 개체거든요 심지어 얘는 개군소예요 익사시킬게요 자이돌 들어볼게요 짜라라 해삼 저기 좀큰거 보이시죠 안 가져갈게요 자요돌 나와라 돌개래이야오 아무것도 없어 리바 포세이돈 자 여러분 저게 뭐야 여러분 u l a 추레이션 전복입니다 전복 이야 빨리 떼게요 얘는 빨리 떼야 돼. 으아, 차. <웃음> 네, 여러분 잠시만요 어 여기 또 있어 여러분 이거 전복이에요 어? 와 전복이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비싼 전복이 여기 뭐야 여기 또 있어 우와 소라 개 이렇게 꺼져이 될게요 한도를 해, 전복이 두 마리나 붙어있어요 아, 오늘 여기서 모임한다 그랬니 자, 여러분 진짜 전복인데 잡아서 너무 기쁘긴 한데요 전복이 금지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잡으면 안 되는 크기예요 전복이 7cm부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거 5cm도 안 돼요 아이고 이 리바 5cm도 안되면꺼져야 꺼져 꺼져 야, 꺼져 꺼져 꺼져 그래 이렇게 나한테 쉽게 줄리가 없지 리바 보세요 지금 돌개도 두 마리로 안 주잖아. 아니 여러분 진짜로 첫급발이개급발이라고 끄빨이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니 초반에 좋아 가면 갈수록 롯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저기 놀래미 한 마리인데 너무 새끼입니다 저기쫄단게 있는데 그냥 작은 렉기에요 여기 소라기 한 마리 여기 지가 알아서 혼자 들어왔는데 바로 버릴게요 꺼져 야 뭐하냐 야왜 이래 느린 것이냐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 펀치레게요 돌개다아 근데 여러분 저 안에 파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꺼져 그냥. 쫄짱게레기딱한 마리 저 쳐박힌 거 보이시죠? 쫄장게 뜰 채로 잡기 제로였거든요. 잡은 거 같은데. 잡았다. 돌도 같이 잡았네 리발레기야. 쫄짱게는 보이면 좀 잡도록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그래도 육수 낼때 괜찮거든요. 자 일단 킴레기야. 잠시만 요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소라나 이런 거면 저 지금 바로 집에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1 0 0이고 소라게거든요. 잠시만 진짜 소라야 야, 왜냐면 뜰때 되게 안 되셨어요. 에? 아무것도 없다고 리바? 에이씨. 놀고 있는 돌개레기 나랑 놀자. 저기 있다. 오, 여러분. 야저왜 이렇게 커? 여러분 꽃게급입니다 꽃게급 이한쪽을 막을게요 그리고 발로 살살 차는 거죠 이렇게 어우 씨와 이렇게 진짜 반화심 개쩌네 제발 제발 제발 안 들어갔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돼와또 살아왔어요 여러분 와이 새끼 날라갔다 와와 와, 그걸로 제가 미친 느낌이야 헬로지 접어 접어 접어 이래이할끼야물 묻은 손이니까 아, 아프네 이번엔 잠시 여러분이 렇게이 주변에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근처에 숨어서 같기도 한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틈 속에 아아아아아 아, 아, 아,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야 가죽장 아까 뚫리네 여기 물고 나와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잠깐만 거의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아아아 아, 오케이 리발렛게야 오케이.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와, 로마클래기 잡았습니다 와 진짜 개 힘들었다 진짜 발 이거 여러분 오늘 장화 안 신어놨으면 개로도 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벌써 크죠 잠시만 야야 뜰채 찢어진다 와 일단 이 집게 크기 하나부터가 다르죠 해삼 다 자르죠 자, 여러분 크기 보십시오 크기 보십시오 다라이가 꽉 찼습니다 와 이거는 꽃게 수준인데 여러분 저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라에요 자 이만한 애기들이 아직 좀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텐션 지금 빡 올라갔다 어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고래똥? 뭐지? 그 돌인데 떠있어요 이거 보세요 개 물수제비, 이봐. 이런 거 물수제비가 개꿀. 자, 여러분, 돌개 한 마리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도 때문에 여러분 잘안 보이시는데. 자, 일단 반항해요,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일왜 <웃음> 이리 잘 잡는 것이냐? 왜 이리 잘 잡는 것일까? 야, 야, 야, 너또 시작이네. 킵렉이야. 어, 야. 야, 야, 야, 야, 공격하지 마. 큰래이야 야, 다리 놔라. 다리 놔라. 아프겠다. 다리 놔. 그래, 잘했어. 자, 여러분, 저쪽으로 떠가볼게요. 저쪽에 맞네존알았다대신 <웃음> 나는구만. 이거 뭐야? 물기왜 이렇게 많아? 아, 아, 까비. 너네 뭐니? 송어니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뭐야, 이거? 아, 숭어네, 숭어. 제러분 얼마 전에 먹었던 숭어입니다, 숭어. 귀엽죠? 새끼에요, 꺼져, 그냥. 숭어 롯나 많다. 한번 떠볼까? 하기 찜. 우와 이게 뭐야 이야 두 마리나 잡았어요 일로와 너도 야성순아 일로와 버릴게 군소야? 야 이게 참 군소인데 여러분 근데 색이 되게 연한 갈색이에요 꺼져 어, 다신대로 헤루지은 군소 안 넣는 거 아시죠? <웃음> 안 넣을 거예요 잠깐만 너 여기서 뭐하니? 아빠랑 가자 아 물지 말고 니팔 네 이렇게 잡아 스트레칭 좀해 아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건거 빼라 건거 빼라 육수 내려가자 그래 엉아들 사이에서 괜찮겠지? 들어가버려 자 여러분 돌게네 마리인 거 같은데 돌게는 사실 또 다른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잡아보고 지금 약간 육수를 내고 짝만 챙길게요. 들채 버려. 손으로 간다리. 이발. 나상나상. 어, 야, 너 먹을 만한 군소다. 고 군소 컨텐츠 해야겠구만 어떤 사람이 군소죽 지금 47일 차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야겠는데, 오늘 아니야 버려. 둥실둥실 꺼져. 자, 여러분, 고등 같은 거는 육지와 가까운 물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얘는 소라게입니다. 리발래기들 얘는 그냥 톡 하면 주저앉을래끼 기들요. 주저앉아라. 꺼져. 이런게 이제 고등이죠. 소라게 꺼져.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고등이에요. 육지에. 지금 보시면 롯나 말라있죠. 왜냐면 이게 물이 빠지면서 얘네가 같이 못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말라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적셔줄게적셔줄게 적셔줄게, 적셔줄게. 그리고 떼야지 자 그럼 고둥 입니다 킵. 자 이렇게 벽에 붙어서 말라 있는 애들 물 주면서 살려주는 척 하면서 다떼 갈게요 이쪽에 뭐가 있는데 뭐지? 뭐야 리바 1타 4피 이두을 줍고 맨버 잡고 바닥 쓸고 줍고 돈 바로 킵자 이제 돌계래기있는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서축입니다자이돌계래기들다 여기다 두고 다들 채로 잡으면 요 안에 계속 담고 하나 받고또 잡고 하나 받고또 잡고, 잡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리바 꼭 이런 말 하면 한 마리도 못 잡더라 저런 곳에서 해초 뜯어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이 자 여러분 지금 저기 한 마리 있거든요 보이세요? 우와 더럽게 크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더럽게 깊어요 이거 최대한 늘려볼게요 자 일단 저기 있는 레기를 빼내볼게요 저기 보이세요 공격하는거 보이시죠? 어잘 가. 근데 너 진짜 컸다 매력 있었어. 꺼져 리발리우야 여러분 좀더리우 볼게요. 자, 오케이, 여러분, 돌개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요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에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그럼 이렇게 하면 들어와요 오케이 하하하하 <웃음> 하하리발레이 지금 이 상태로 여기서 받고 바로 한 마리 더 찾습니다 야 어릴 때 방문 툼을 엉덩이라 다리 지탱해가지고기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지 만리발레이야 그거 지금 UFO인데 리발? 음... 해초 뜯어먹고 있는 돌개략이어있니 내가 잡으러 와디 자 여러분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발견했어요 원래 이게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바로 갈게요 띠리리리릿 그냥, 차, 오케이. <웃음> 두 마리 싸였다. 두 마리 야야야 싸우지 마. 와 이거 빵고 나고 난리였다 여러분. 이거 오늘만 쓰고 버릴게요. 자요런 안쪽에는 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안쪽에도 있네요. 병행 한번 서 봐야겠네.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리바. 야 이게 그냥 요 안에 두 마리만 딱 넣으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세 마리 넣고 싶네 리바. 세 마리 가자. 여러분 저쪽에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와 진짜 세 마리 간다. 잘안 보이시죠?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제발. 어 뭐야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안돼. 불러. 아. 도망갔을리발렛기와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거 와자코 그,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갑니다 띠리리리 리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세마리 세마리 세마리 오야 나오지마 나오지마 <웃음> 그럼 요 안에 벌써 세마리 드랍도 돌게래기들아 지금 난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코 그,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했는데 신화력 좀 좋은 느낌인 것 같은데 많이 움직이거든요 잡을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케이, 잡았다. <웃음> 몇 마리야, 그럼, 여기? 네 마리야, 네 마리. 오늘 짬뽕, 롯데다 여러분. 개해자 짬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기 한 마리 또 있는데 저렇게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거의 상급입니다, 상급. 3급. 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주술이 있으면 되지. 띠리리리띠. 리 아,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아, 아이씨. 야, 꺼져, 이리 봐. 자, 오케이, 여러분. 아마 라스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발견했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해초가 우거진 데 있네. 이렇게야 오케이, 또 들어왔다. <웃음> 다섯 마리. 개꿀. 야, 오늘 이거 뭐 돌개로 뭐다 해먹을 수 있겠다. 잠시만, 이거 가다 또 잡는 거 아니야? 존나 큰래키한 마리 잡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려가 봐 우와 돌게 맛이다 돌게 맛야 너무 싸우지 마 서로 어차피 너희 다 뒤질 거야 대래기들 지금 바로 들고 갈 건데 일단 집에 가서 해삼 손질 먼저 할게 아니면 록 같은 냄새나요 라탕 라탕 돌게 파티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 동해안 해로질 역대급으로 돌게래기들을 개많이 잡아왔습니다 아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텐셜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잡아올 애기들을 싹다 얼릴 건데 일단 해삼은 손질하고 나서 얼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예전에 한번 통째로 올려봤는데 해동시키니까 런나 흐물흐물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로 해삼 렉기만 조져지자 아너 너, 돌겠구나 자일잡아올는 렉기들 싹다 부어볼게요 개 무겁네 이야 아 맞다 맞다 리발 성게렉기도 있었다 이것도 손질해야 돼요 버려 오늘 손질할렉기들만 여기 담을게 일단 성게렉기 두 마리 해삼 버려 그리고 잠깐만 너네 치워봐 너네 다 손잡고 있니? 손에 손잡고 어디까지 이어져 리발 자이렇게만 어, 해삼 꽂혔어요 리발 지, 진짜 미안해요 어차피 뒤질거야 도마 그리고 해삼내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혀있는 이게 롱구멍이고요 그냥 이렇게 몽몽몽몽 하는 부분이 라갈입니다 자 그래서 어, 뭐요 야, 이 새끼가 이래요. 위험에 처면 이렇게 다 쏟아내요. 지금 보이시죠?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 그러면 네가 그냥 쏟았으면 나는 개꼴이지. 자, 롱구멍 쪽을 바로 라삭 사무라이로 자르고, 엉덩이 쪽을 라삭 꼬르동. 그리고 나서 썰면 돼요. 라삭 꼬르동.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여기서 씻어주면 손질 그냥 끝. 롯나 싶죠? 담아버려. 자, 그리고 이번엔 성게래끼 어, 얘 해삼 똥 맞았구나. 자, 성게를 여기 사선으로 해가지고 두시면 됩니다. 우지끈 아, 진짜 없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조그만 게 알인데, 이거는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 미, 미, 미. 안해 죽여서 다음엔 아니. 잡을게 너는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무지끈 <웃음> 미안해 <웃음> 진짜 미안해 자 그럼 여러분 해산만 다 손질해 줄게요 이렇게 통통해들 있죠 얘네들은 물 뿜을 거예요 보세요 와, 아 리발 다 청소해야 되네 리발 이 개랫기야 이 해삼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면 다 워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씻어버려 해삼 조각은 어 들어가라 얘끼들아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아차차차차 잠깐만 잠깐만 제가 아까 고동을 많이 잡는다는 거 아까 돌게 잡는데 신내가지고 고동 세 마리밖에 못 잡았네 리발 이 같이 넣어서 얼려버릴게요 한번더 돌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돌 개랫기들은 여기 커다란 봉지에 한 번에 넣어줄게요 왜냐면요 얘네 한 번에 다 딸려올걸요 손에 손 잡고 잡아주는 들어가라 야 나라 마마마 마. 진짜 미안해 너아 제발 부탁 마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 이렇게 숨어서 놓칠 뻔했네 여기 쫄짱 캐렉기요 오래게도 육수 내야지 형들이랑 같이 있어 미안해 병장 생활간에 2등병 넣는 느낌이 내버려 갑자기 외람된 말이지만 병장 생활간에 2등병 들어간단 말 있잖아요. 제 실화였어요. 제가 2등병이었거든요. 리바 바로 돌려서 묶어 버려 자 그래서 돌개와 여기요 해산 레기들을 지금 바로 열어 들어가 레기야 자연스럽게 닫아 버려 개가 다얼려졌습니다 다 열어. 일로 와이 개레기랑 해삼레기야 여러분 아주 꽝꽝 얼려졌는데 닫아버려. 일단 요레기는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삶아도 되고 요레기는 닦아줘야 되니까 바로 해동 시켜줄 건데 녹이러 가자. 자, 여러분 지금 개 아홉 마리가 전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미아도 원이 돼버렸어요. 요래기 해동 시키는데 가장 신선하고 빠르게 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워터야. 냄비에 그리고 바로 파이. 물을 왜 끓이냐면 뜨거운 물3 찬물 7 해가지고 비율을 맞추면은 한 온도가 4 0도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해동을 시키면 롬나바라고 신선하게 해동이 된다고 해요. 뜨거움은 비율 3 정도, 요그 정도 넣고, 제이핑거 템퍼라처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3도 리발. 잘 가요, 돌 계략이야. 오케이, 리발. 다안 담기네. 라, 라떼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됐으면, 덜렁, 덜렁, 덜렁, 덜렁. 별로... 귀엽네, 리발렛기.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밥강류는 어떻게 씻냐? 여기 일래요 칫솔로다가 팍! 해버려. 오, 왜 안, 팍! 이거 아니죠? 팍! 닦아버리면 됩니다. 양치 조조조조조조, 양치 입도 눈도 귀도 귀, 아, 귀가 오구나 팍! 치를할야요 자,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지금 굉장히 더럽잖아요. 요런 데 그냥 팍팍팍팍 해주면은 사라지죠? 자, 요런 맛에 이렇게들 양치시켜주는 거예요. 도사조사조사조사. 롯나 깔끔하게 다 양치시켜버렸으면 저만인 거죠? 다음 렛끼 <놀레키> 일로와? 얘는 롯나 깔끔하고 얘는 아무리 닦아도 지금 이렇게 더럽습니다. 거뭇한 고이 있는 애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믿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저마다 손질하고 요개략에들을 여기다 버려버려 아우 씨. 손이 커가지고요 손 크면 다른 것도 큰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제 짬뽕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볼게요 제일 먼저 흩날려라 양배추랫기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브라이 어우 어, 야야 이거 랩을 안 벗겼네 자그 다음에는 루알, 루알, 루알, 루알 아 홍당거 같은 리발 루키네호바 전투선 슬라이스요 리발 이거 물들면 안 되네 리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노추와 홍노추 라사, 사, 사브라이 라사, 고고로도 야, 라삭 이거 하나였는데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멜레껴? 안... 자, 여러면 이렇게 재료들이 다 완성됐으면 냄비 큐 그리고 바로 파이아 아, 카메라 가하하하내내내 내, 내 채널이야. 자, 여기에 바로 언언언언언언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리진다, 리진, 롱나 남았죠? 자, 이렇한 바탕 볶았으면 여기에다가 로추가루세 큰술, 한 큰술, 두 큰술 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란장 한 큰술. 와, 이거 벌써 냄새가 리진은디요 자, 그리고,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털어, 털어, 털어. 한국인이라면 라지마늘 바로 한 큰술 롱만 크게 넣서 두화. 아, 마지막으로 소금 한 덩어리만 넣고 부셔버 부셔, 부셔. 자, 그리 여기서 4분 정도 볶아주면 됩니다. 4분정도 볶아졌으면 여기다가 물을 한바탕 부어줍니다 오자 그리고 불론나 세게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팔팔 끄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털어버려서 닭지은 대로 해둘지 오랜만에 했는데 오랜만에 론나게 잡은 잡래 해삼과 돌개에게는 바로 진짜 잘가 해삼 렉기야 오우 쉣더 퍽. 개 아홉 마리 바로 있죠. 우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개 아홉 마리가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1인분이에요 리발 완전 개 해자 개의 절여버린 짠 짬뽕 해물 짬뽕 뭐, 뭐 개소리야 절지 말자 아참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팔팔 미친 듯이 개가 싹다 익어버릴때까지 해줘야 되냐왜 그러냐면요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할게요 근데 오랜만에 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가 다 익었으면 바로 하이라이트 면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준비해둔 짬뽕면이에요 짬뽕면 자 그리고 거기다가 바로 한 주먹갈 자 그리고 아까 썰어버린 루키니 호바 바로 버려버려 아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게 있는데 방금 넣은 면 있죠? 튀김우동이 하리발자 그리고 푹가주 재워줄게요. 탈차차라우 리아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해루진 해물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 여러분 진짜 개가 지금 딱 보시면요, 얘들이 락지기하고 뭐 뭐야? 퍼치 퍼치를 할게요. 여러분 일단 바로 초배를 해볼게요. 우와 이거 진짜 여러분, <웃음> 우와 미쳤습니다. 우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웃음> 우와. 아니 이게 말이 안된게 왜찍하셔서 매운탕 같은거 시키셔도 게를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육수 차이가 론나거든요 사실 이런 짬뽕 같은 거는 개빨, 면빨 아니죠 육수빨이에요 육수가 얘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와 진짜 미쳤는데? 잠시만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게싹 퍼가지고 론나 뜨거우니까 탁 와 깊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시중에 사먹는 짬뽕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에요 왜냐? 시중에 사는 짬뽕은 이렇게 개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깊은 맛은 진짜 개에서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 구독자분이 근처 살았으면 바로 초청해서 이거 먹겨봤다 진짜로 얼른 오세요 자, 여러분 또 이거 하나 쫙 퍼가지고 초배를 어, 어, 어. 와. 와 이게 리기무도면 약간 그 MSG 맛이 나긴 난다 어. 그 라면 스프가 없었더라도 이건 론나게 마실 수도 있어야 하는 구라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라면 스프 맛이 되게 센데 리발 맛있으면 됐지 자 여러분 그리고 그 해삼입니다 해삼 론나 쪼라죠자 이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여러분, 해산 한번 다음부터 그냥 생으로 드세요, 리발.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고군분투하다 잡은 이래기 있습니다. 자, 요래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가운데 라상레기야 와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이 내장 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내장 롯나 싫어요 자, 요거 안에는 국물이 없으니까요. 촉촉촉촉. 초베르. 아, 뜨, 아, 뜨, 아, 뜨. 개 뜨겁네, 리개 뜨거워. 가면 좀, 좀 더럽죠? 입. 어쩌라고, 이래기야. 그냥 진짜 개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개는 사실 이렇게 먹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딱딱하기 때문에 방금 랑랭이 다 털린 소리 들으셨죠 이빨 너무 아파요 초베르 엘리발 못먹겠다 엘리발 개는 육수로만 먹기 이거 뭐 이렇게 흐르냐 이 파치레기야 면치기 마무리가 돌아가있어요 면치기 바로 초베르 하면서 이래기가 아. 좀 전에 개를 지금 한 시간 전쯤 먹었는데 저번에도 이거 개 먹고 이쪽에 알레르기 같은 거났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뭐나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개 알레르기 있는 것 같은데 저 리발 왕요. <목소리>